아 들었던 거아아아 예. 아, 진짜 이거 하. 하고... 여기는 당신의 마음속입니다. 저는 당신이고요. 오늘 배울 춤은 Kill This Love입니다. 내적댄스 처음으로 대중가요가 나왔습니다. 핵심만 딱 장기자랑 시작했을 때막 전주나무 k i l 다가 h i s l 멋있게 l 수 있는 딱그 l l 만 아주 고효율 전호 l 으로알 k i 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Let's kill this love! 하는 부분 k i 게요 이렇게 다리 o 살짝 벌 e 다가 l e t s 왼쪽 주먹을 h i s 고 이걸 e l 골반하고 뒤꿈치 살짝 들어주면 v 훨씬 더 t s 넘어가는 느낌이 나거든요. 살짝 구부 s l e t s 똑같이 오른쪽도 완전히 옆으로 돌아서 이렇게 자. Let's k 버티. 이렇게 쏘지 않고 올리겠습니다. 와우, wow. 아, 완전 총 끄고 총 쓰면 뒤로 몸이 반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최대한 버티세요. l o v 까지 버티고 이 <웃음> 이렇게 기울어지는 순간에 가장 뭐발힘내내듯이 이렇게 돌리시고 티스트 추면서 야둘 yeah. 정면 보고 셋, 계속해서 해볼게요. Let's kill i love, 빠밤빠밤빠밤빠다 아시죠? 여기서 바로. 이어주는 게 팔을 이렇게 벌릴 겁니다. 반대발을 이렇게 구부려주시면 몸이 자동적으로 이런 모양이 돼요. 바깥 한번, 안쪽 한번, 바깥 한번. 하나, 둘, 셋이에요. 빰, 빠밤.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올 때는 왼쪽 다리를 뻗어 주시고 오른쪽 다리를 붙여서 돌아오고. 다시, 벌릴 때는 땅 이렇게. 아시겠나요? 아, 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주시면좋아요 따단, 따단. 하고, 이쪽 다리를 왼쪽으로 뺄 겁니다. 이거 뺀과 동시에. 하나, 둘. 그 다음에 가슴쪽으로 내려서. 약간 동그게 마지막에는 여기 완전히 이렇게 타원을드리면서넷 올라오실 때는. 하나. 둘. 엉덩이랑 골반은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흔들어주시면 좋아요. 위에서 두 번, 중간에서 한 번, 마지막에. 빵. 팡. 다시, 렛츠캔드스라고 부위도 나와요. 사이에 조금 힘이 있거든요. 그는면빠 이렇게. 아시겠죠? 그 다음에. 렛츠. 똑같이 렛츠. 이번에는 근데 안 돌아요. 킥. 대신 다리를 이렇게 모아주세요. Let's kill this.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십니까? 하트의 하트 주시면 됩니다 다리는 이쪽 다리 중심으로 고 오른쪽 다리 이렇게 약간 미끄러지듯이 다리벌때 이쪽 무릎을 그시면 자연스러워요 이걸 세번 정도 할 거예요 자. Let's kill this love 둘셋 그러면 이런, 이런, 모즈, 이런 포즈가 되거든요 이런 포즈에서 라 빠빠 빠빠 빠빠 여기가 좀 어려워요 어려워. 이 스텝이 어려운데 발이 이렇게 있으면 이 앞꿈치와 뒤꿈치가 절대 같이 뜨면 안 돼. 요 반대로 떠야 돼요. 이렇게 어떻게? 이렇게 이렇게. 근데 이게 양쪽 버렸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. 하나, 둘 이런 식으로. 근데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그발 뒤로도 괜찮아요. 발이를 벌렸다 옮겼다 벌렸다 옮겼다 벌렸다 이렇게 세 번을 할 건데 오른쪽부터 하나, 둘, 셋 이렇게. 따, 따, 따, 따.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순간에이두 다리랑 두 팔을 모아서 한 위로 반바퀴 돌리고 한쪽 팔은 머리 뒤로 한쪽 팔 완전 내리기 빠밤 빠밤 빠밤 타. 그 다음에 이쪽 다리 벌리면서 왼쪽부터 팔랑팔랑 팔랑팔랑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배워볼게요 숨야밤밤 <목소리> Rather t a t h a b t t i t o t e let's kill this love. t a t a t a t a t a t a